오늘은 스가리아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리아는 스가리아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확실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카리아가 태어난, 저 스카리아가 그 사역을 시작한 게, 그니까, 지금 보면, 뒤에서 보면, 1장서부터 6장, 9장, 그니까, 6장까지는, 6장, 십장까지는 어, 그, 음, 한 2년 정도? 앞에 그 초기에 그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요. 뒤에 나왔을 때 사역하는 것은 한 나이가 한 60대. 그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사역할 때는 한 20대 정도에 나왔던 사이에서 사역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나머지는 한 60대 70대 정도 되는, 아, 60대 정도 되는 나이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크세르크세르스 1세가 그러니까 에스토의 남편, 그 아하수르의 왕에 있는 거기 이제까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자스가를 보면 여호께서 기억하신다고요. 520년부터 470년 사이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환상, 4가지 메시지, 2가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520년부터 518년, 2년 정도까지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 6절까지는 회교로 했던 부름, 그 다음에 그 1장 7절서부터 6장 8절까지는 여덟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6장 9절에서 6장 15절까지는 여수아가 적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는 7장 1절서부터 8장 3절까지 금식에 대한 관한 질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경고가 있는데 그건 9장 1절서부터 11장 17절 12장 1절서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9장 1절서부터 예수의 초림, 메시아의 거절 메시아가 거절당하고 십자가못 바뀌었던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서부터 예수의 재림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나왔는 건데 이게 성전 건축 이후에 BC 480년서부터 4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스가리아 선지자가 한 60살 정도 됐을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그 여기를 보면 그 남유다 개벌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여호와 김에서 우리가 그 1차 그 포로가 끌려가고요. 두 번째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 포로 같은 게 나온 상태가 일차 포로 기간을 가게 된 이유가 포로가 끌려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이집트 느거왕이 아수를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무기떨 통해서 그 갈그미스 전투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기돌을 갖다가 600 BC 609년은 그 요시아 왕이 그걸 막으면서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나왔던 거. 그러면서 609년에 일단 소강 상태가 됐죠. 일대일을 비교고. 그래서 605년서부터 605년에, 아, 609년에 5년에 1차 그갈미에서 그러니까 2차 갈미에서 전투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진멸돼버리죠. 그래서 그 여기서 나왔던 아수르도 609년에, 609년에 아수르 완전. 605년에 완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굽도 완전히 진멸시켜갖고 완전 바벨론 통화시켜버리 통일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605년에 여호아왕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요. 2차 때그 597년 여호아왕때 왕과 함께 군사와 에스겔 이것 등다 끌려가죠. 그 다음에 3차 때 뭐냐면 완전히 그 망하죠. 시디기야 왕이 완전히 남유다 왕때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그 다음에 581년 때 느부갓네엘 왕이 완전 남은 백성들 무절이 될고가버리고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들은 완전히 그 노인들 아니면 장애자들이 아마 남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와김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와김왕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드게야 왕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나왔던 여와김왕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그 수르바벨이 나오죠. 수르바벨이 이제 포로 귀환이 되면서 처음에 그 수르바벨이 나오는데 수르바벨이 나왔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일차 포로 귀환을 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다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상태에서 15년 후에 지난 상태에 학계와 스가리아가 성전건축을 다시 할수 있게끔 만들어 갖고. 그, 격렬를 하죠. 그래갖고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죠. 근데, 수륩바벨이 이 내용들을 보면, 보세요. 자, 역대상에 보면, 어, 부디, 어, 부다야의 아들 수륩바벨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나와있던 내용이 부다야의 아들 수륩바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뭐냐면, 스알디알이 수륩바벨을 낳고, 스알디알은 수륩바벨을 낳고 돼 있습니다. 스알디알이 수륩바벨이 낳다라고 돼, 돼 있죠. 그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스르바베리어 그 위는 스알디아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다야의 아들이냐 스알디아리의 아들이냐 그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스알디아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있다 했으면 스알디아리 나왔는데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 맞아갖고 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개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그 수르바벨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냐면 바벨론 제국들은 뭐냐면 그첫 번째가 뭐냐면 나보폴리살이 저 건국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가네날 이사가 완전히 청와통일을 하면서 느부가네날이 가장 최대의 영토를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하고 베사살이 아부부자지간인데 같이 함께 통치를 하죠. 그리고 만약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 왕은 누가 어디에서 맞겠습니까 메데, 메데 고레스 왕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내용들이 이겁니다. 자, 바벨론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 전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두게 두꺼웠고요. 성벽 총 두께가 90km. 성벽 높이는 20m, 한 7층 높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의 총 면적은 서울 크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수는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고 식수원은 유파르테스강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년 분량의 식량이 피식되었는데이 왕이 어떻게 보내자면, 배사살 왕이 결국은 뭐냐면, 이 달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루독신을 섬겨야 되는데, 달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고래수왕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래수왕이 이제 물을 갖다 수궁전력을 수궁 위해서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딱 왔을 때 왕문을 갖다가 열어 줘 버리죠. 이렇게 강문을 갖다 마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다음에 수군들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갔는데 어떻게요?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문을 열어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그게 고레스 왕 539년입니다. 사실 이게요. 자, 이 영토가 뭐냐면 그 아수르죠. 아수르인데 바벨론, 메데스키타이가 삼각동맹을 통해서 어떻게요? 니누웨를 612년에 BC 612년 물리쳐 버리죠. 그렇게 난 다음에 하라로 전부 다 도피를 하죠. 그리고 갈기미스전투가 있는데 갈기미스전투 하다가 뭐냐면 그 거기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느거 느거 왕이 올라오면서 결국 무기도에서 아까 나중에 나중에 이제 무기도가 나오는데 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무기도가 나중에 아, 아마겟돈이라는 명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헬로우로 그래서 느기 무기도에서 요시아 왕하고 전투하다가 요시아 왕이 죽죠. 그래서 완전 거기서 갈금에 있어서 1차 2차 전투에서 전부 다그 바벨론에 패하고 그다음에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렇게 되어있죠. 자 이런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브가셋날 왕이 사드인 영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 파사르디에다가 도업을 정하죠. 파사르 가디에에다가 도업을 정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고레스가 메데를 갖다 침범을 하죠. 메데와 대적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뭐요 BC 550년에 메데의 수도 액타바나를 갖다액타바타를갖 아, 액바 타나를 갖다가 점령을 해버리죠. 약탈해버리죠. 그러는한 다음에 BC 546년에 저 왼쪽에 쫙그다 보면 사대란 데가 있습니다. 사대가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니까 그 동에서부터 좌우, 좌우, 서로, 지중해로까지 쫙 가면서 완전히 그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느브가센날그 이세가 가장 그 뭐랄까요 가장 그 왕성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가 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다가 침공을 하죠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수문을 문을 열어줘 갖고 수문 정책으로 해서 강을 마르게 한 상태에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래갖고 완전히 점령을 해갖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아 바벨론은 그저그저 바벨론은 이렇게 쭉 누가 쓰는 왕으로 쭉고 가다가 마지막에 베사살 왕으로 인해서 만 멸망을 시키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데는, 메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느브가 샌날 와고, 아미티스, 그,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악사레스 딸, 아, 아미티스하고 연결되죠. 바벨론 왕가 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스티아게스 딸, 만다네가 누구와 캄비세스 일세와 결혼을 하면서, 바사제구와 결혼하면서, 누구와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죠. 고레스 왕은 누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카악사레스가, 아, 자, 아스티아게스 그, 거기에 아들의 딸. 아, 카산다네와 또 결혼하죠.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제국은 결국은 서로 서로 엮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여기 크게 보였던 건느부갓네날 왕이 가장 강력했던 왕이고, 그 다음에 아,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한 왕이었죠. 근데 뭐냐면 바사제국이 바벨론은 베사살 왕때 완전히 물리쳐갖고 어,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레스 왕이 BC 356년에서 535년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조게 뭐냐면 그 536년에서 535년 할때 누구냐면 수르바벨이 나와죠. 나와고 성전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건축을 하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그 투서를 내고 못하게 해갖고 결국 못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캄비세스 이세크 그 아들이, 아들이 있었는데 원정관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오마티 구테, 구테타를 하죠. 그게 이제 바르디아라고 얘기하는데 바르디아가 뭐냐면 아들인데 이게 그 가오, 어, 가오마타의 구테타를 갖다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아들인 척 하면서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리우스 일세가 어떻게 되는가 다리우스 일세가 완전히 뭐 어떻게 했어요? 캄비세스 장군의 친척이죠, 이게. 근데 다리우스 일세가 완전히 이거 진멸하고 그 평전해갖고 다시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520년서부터 515년 써있던 이유가 뭐냐면 520년서부터 515년에 뭐냐면 515년 성전이 완전히 왕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르크세스 때, 거기, 그 그러니까 에스터, 그 남편한테까지도 계속 투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왕때 그때 완전히 이제 그, 그 에스더하고 전부 다 가게끔 만들어 주죠. 여기서요. 에스라, 에스라하고 또 나머지 그, 그 뭐죠? 그그 b 그지 445년에서 425년에 그 포로 기환을 완전히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죠. 아스사스 1세가.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요거죠? 자,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에 뭐냐면 그 에스더와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누에미아가 기후 기 귀환한 게 아삭사삭 1세 때느헤미가 귀환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다리우스 3세인데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 대왕에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로서 약관의 나이에 예언을 시작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서부터 불구하고 자기 의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일장에 보면, 일장 일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2년에 여덟째 딸의 이또의 손자, 그러니까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또의 손자라서 뭐냐면 베가리의 아들이지만. 이또의 손절때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가라가 아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어가 심히 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심히 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항상 하나님은 뭐뭐 뭐 하면 내가 뭐해주겠다 항상 그런 말씀을 꼭 하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존상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라 조상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 얘기합니다 나이종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는다 내가 다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아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저 7절에 보면, 다리오왕창 2년 11째 달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라에게 여의 말씀이 임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환상이 8가지 환상이 남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장 10절 같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정념 사이에 있어죠. 있고난 다음에 그 뒤에 말이 한 4필 정도가 신생말, 붉은 생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절 18절에서 21절까지는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있는데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대장장이가 뿔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뭘 표현하냐? 그건 이방 나라의 심판을 표현한다. 거기서 보면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메대, 그러니까 바사, 이네 개의 제국을 갖다 얘기한 를 거고요. 그다음에 바사 제국이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셀루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 이렇게 네개 크게 네개 나라로 분리된 걸 갖다 네 뿌리라고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다림줄을 갖다가 내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520년서부터 518년 사이에 뭐냐면, 518, 그러니까 520년 사이에 뭐냐면,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계도 나왔겠지만, 그 그, 그, 그, 그, 뭐야, 그, 고래, 그 다리오왕의 측서가 오지 않은데도, 친서가 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그렇게 얘기가 2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 6장 9절에서 15절은 뭐냐면, 대사장 여수와의 호 무죄 판결을 얘기하는데, 요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수와의 아들 자체, 여수의 아들 자체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방 여인과 다 쫓아내고, 전부 다, 내 아내들 전부 다 이방 여인을 다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무죄 판결을 받고 멸로 가을갖다 받는 여사가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순금 등대와 두감남나무가됐 감람두 감람나무 사후 순금 등대가 있는 것을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요요 내용은 뭐냐면 그 천국 천국에서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5장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은 뭐냐면 나르모나 두리가 높이 9m 그다음에 폭이 6m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솔로몬 성전의 문자가 똑같다 그럼 뭐냐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냐 어, 그 성전 우리가 나오는 교회에서부터 오잖아 우리의 믿는 자서부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요새 나오는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그이론이라할까 그 새로운 해석을 보면 이게 어, 우리가 보면 ICBM 그니까 원자탄, 원자폭탄을 갖다 나오는 그런 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9미터와 6m를 갖다가, 6m를 갖다가 둘레를 얘기하면, 파이로 계산하면 거의 그, 그 원자, 원자탄, 원자폭탄, ICBM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원자폭탄이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11장까지는 에바 속의 여인인데, 신할 땅으로 이제 그, 그 그러니까 날라가죠. 이 내용이 뭐냐면 원자폭탄이 신할 땅이 어디냐면 거기가 뭐냐면 그 뭐죠 그 니무로시 얘기했던 그그 그, 그 뭐죠 그 탑이죠. 그 탑을 갖다가 거기까지 그나 그거라고 얘기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긴 바벨론 성이 있던 어떤 그런. 탑들 그런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그 심판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6,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네 병과가 나오는데내 네 병과는 뭐냐면 1장에서는 1, 첫 번째 1장 7절에서 나왔던 그 붉은 말탄 사람 화석나무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화석나무 사이에 나무들이 멈춰져 있는 상태지만 요 6장에서는 뭐냐면 내네 병과가 달려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부터는 어그 어떤 그런 그 배반 배도 이런 것이 돼 있다라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8장까지는 4가지 메시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스가리아의 마지막 장 12장과 13, 14장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 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과 연결됐는데, 요번엔 요한 계시록과 연결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 그 스가리아 본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절에 보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래서 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유대까지 이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잔이 나오는데 이 잔이 뭘까? 잔은 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 문지방 문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여러 사면에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취하다 보면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이 에오사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에오사로 인해서 우리가 문자방에 그 넘어져서 우리가 지들대로 그 다칠 수도 있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이 에오사일 때,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이라고 나오는데, 돌은 뭐냐면 에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돌도 되지만. 무기되고 다림추도 됩니다. 그럼 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루살렘이 에워사일 때, 결국 예루살렘이 공격받았을 때, 결국은 뭐요?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게 그것들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구의 그것을 치려고 모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지만, 그것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예 무거운 돌이 되어서 돌이여 그들이 무기가 되었고 그들을 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리 머리 우두머리들은 여호와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고 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여호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요그 사람들은 말도 말을 탄 자도 전부 다 눈도 멀게 하고 미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를 갖다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이, 저 12장 6절 을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을 여기 보면 항상 그날에그날에그날에 그날에, 그날에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루살렘이 둘러싸일 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일 때 그날에 유도자 지도자들을 횃불 같게 하리니 좌우에 에우산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만들어서 적군들 갖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무기도 주고 어떤 모든 것도 줘갖고 예루살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윗 집에, 집에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 영광이 유다보다도 더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이 둘러싸였을 때 예루살렘 주민을, 주민 중에서도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 같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만만처럼 다윗 같게 만들어주겠다. 다윗 쪽성은 여와의 호 사자 같을 것이라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무리 앞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은 여와의 호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내가 멸하기를, 멸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할 것을 예언했다 그게 이제 스가리아 12장 10, 11절에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이수집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청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를은 뭘까요? 그를은 이게 납니다 그리고 그를 그다음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뭐예요? 그른 그른 뜻그를이죠 근데 그를은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다른 다뤄 버렸죠. 그죠?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달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달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그,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것은 그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애통해 보는 것을 보통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찌른바,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힌 나를 보고, 그들이 십자가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채찍고 때린 나를 보고,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어떻게요? 해 아이들이 없어진 것처럼 애통하듯하고 장자가 없어진 것처럼 통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큰 애통, 애통이 애통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큰 애통인데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애통이 뭘까요?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애통은 결국은 요시아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또 609년에 BC 609년에 아수르, 아수르, 아수르가 그 자꾸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에구 유럽의 저 에구베 느고 왕이 느고 저그고가 느고 왕이 결국 아스를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의 갈그미스로 전투에 참여하거든요. 609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609년에 무기또에 갔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설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돼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되어 있습니다.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고에 싣고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와스를 갔다가 대신 망을 생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내려오면서 이 여호아스를 갖다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왕이 있다가 데리고 내려가 갖고 애굽에서 죽여 버리죠. 이게 참게 보면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갖다 해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무기가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위에 보면 무기또가 있죠. 그무기또 위에 갈저 갈매산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요시아와 당시에 에고방 느고 누구,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하여 유바라 대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에거방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기또를 갖다 보면 메기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메기또로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세요. 왼쪽에서 보면 자 어, 무기또 위에 갈매산이 있죠. 갈매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갈매산 밑에 무기도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냐고,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고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죠 보라 도죽같이 내가 올 것인데 자기 부끄러워 보이지 않냐는 자는 복이 됐다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성화된 사람을 산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새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라고 더 되어 있습니다 자, 왕들을 모은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겠다라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을 갖다 헬라어로 하면 아마겟돈인데, 자, 메기또, 그러니까 무기또요. 무기또를 갖다가 무기또를 갖다가 무기또 뒤에 산을 붙이면 메기또 하르하고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마겟돈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저, 아 이러는 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세상 종말에 하나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최후 일전을 벌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기또. 아마게더니 무기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기 떠는 사실 평지거든요. 이렇게 평지. 자. 여기 이제 이게 잘못됐는데. 무기 떠는 평지요 평지. 평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있을 것인가? 근데 왜냐면 바로 위에 보면 갈매산인데 갈매산에 누가 있었죠? 갈매산에 엘리아가 엘리아가 바하신들하고 아세라신 그 850명들하고 딱 불로 심판해버리죠. 그래서 혹시 이게 왼쪽에 보면 갈매산 밑에 보면 갈매산과 무기도가 있는데 혹시 갈매산을 혹시 잘못해, 잘못해갖고 무기도라고 얘기지 하 않았는가. 평지에서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학자들은 갈매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2절, 14절 보면 뭐냐면 온 족석이 애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온땅각 족석이 따로 애통하되 다이 족석 나단 족석 내위 족석 심의 족석 뭐 나머지 모든 족석들 그리고 아내들도 따로 통곡하라고 애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라고. 그건 뭘 얘기했습니까. 요시 왕이 정말 그 남유다 그 통틀어서 정말 선왕이었고 정말 뭐예요 산당까지 어, 어, 해파시켰던 그런 정말 성군이었는데 근데 정말 억울하게 죽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어, 무기또에 애통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선지자라 아니, 선지자가 아니오 농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 그날, 그날에도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 포위했을 때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죠.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내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가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그 나은 부모가 뭐예요. 거짓을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며 그, 뭐, 그 부모가 그 예언하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당시는 심판때가 돌아올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날에 선지자들이 부끄러울 것이며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왜냐하면 배도하는 사람들 결국 선지자가 뭡니까 목사들이 정말 목사들이 목사다워야 되는데 목사들이 뭐합니까 돈을 밝히고 싸꾼처럼 얘기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종교 통합하자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런 선지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은 뭐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 내가 어리서부터 사람이 재어노라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난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난 창피합니다 난 그냥 농부로 사는 게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사람이 종이 되어노라고될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이 여호와가 말하느라, 칼라 내게서 내 목자, 내 딱이 된 자를 쳐라.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칼들이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 나를 나에게 나를 갖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자, 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들. 정말... 그 WCC, WEA, 동성애 이런 것들 반대하는 그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럴 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자, 아까 위에서 저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이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또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갈 거다. 이게 읽고 습니다감람삼쪽 얘기하고 가고 있죠. 자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여호께서 말하나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의 나무이라. 3분의 2는 다 죽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나머지 잘못되고 정말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목사들 잘못을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겠지만 삼불의 일이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삼불의 일이 남아서 그 사람들은 연단에서 금과 점금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디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자 여기 보면 에스케 5장 2절에서부터 2절이나 12절을 보면 또 3분의 1 그게 나옵니다 자 뭐냐면 그 성업에 오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럭 3분의 1은 성업 앞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업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버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뭐냐면, 3분의 1은, 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로 죽었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예요? 너희 사방에 칼로 엎드릴 것이다. 그러면 전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사방에서 쫓아와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처럼 이스라엘처럼 디아스포라처럼 붙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기근으로 날려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3분의 1 아까 여기 나왔던 에바에서 나왔던 이, 이 내용들이요 이게 뭐냐면 1차로 어떻게 해요 1차로 심판을 받으면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심판 에스겔이 나온 때 1차 심판이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요 다시 심판이 다시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10자당 1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또 여기도 그날이 되어 습니다내재물이 약탈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남은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무슨 얘기야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참참 참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업이 합력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업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업에서 끊어지지 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감람산을 올 것이라고 얘 기했습니다.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려 갈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남은 절반은 어떻게요? 남은 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감람산에 예수님이 딱 쓰니까 좌우측은안 나눠가져갖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그저 나눠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나눠지고 이큰 지진은 우시아 때의 지진과 도망가는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임하실 것이며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그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아셀까지 도망갈 때 그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갔지만 그때 여하께서 임할 것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기 하고 계십니다.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진이 있거나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기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없어지고 전부 다 뭐예요. 저 암흑 같은 데 있다고 보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가 없어갖고 저 겨우겨우 촛불 켜고 아니면 경기도빠터저봐그충전기로 해갖고 계속 해서 하는 그런 조그만 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없어지고 밤도 없어질 것이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둡지만 빛이 있을 것이다. 어두워갈 때 석양에 빛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어둠에서 빛이 있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두운 상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해서 어둠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호론이 비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수님을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도 그리하게 나오겠습니다. 생수는 뭘 얘기합니까? 생수는 성령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자, 14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영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 여, 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땅 아라바 같이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평화. 이게 아라바가 평야거든요. 평야 같은 것대이 그게 개바에서부터 림몬까지 평화가 다 있을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성 모토기 문까지 또 하나를 망대에서부터 왕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 다 모여 온 땅이 그렇게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편안하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돌아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에서 돌아올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가리아 1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하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은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이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썩다는원문을 보면 녹아내린다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녹아내린다. 이건 뭐냐면 원자 폭탄을 위해서 눈이 내리고 귀가 녹아내리고 다 녹아내린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여하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손을 들어 핀다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보아곧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지내 있는 모든 가치에게도 미칠 재앙은 그 재앙과 똑같이 녹아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초막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밖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 그 다음에 말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족속들의그왕 뭐 망군 여와께서 경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예요? 여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냐면 애국사람이나 이방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우리가 청와대에서 초막절을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이거, 이걸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초막절에 천막을 치고서 지금 밖에서 했다가 어, 결국은 병원에 갔는데 지금 그날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는 말 바운에까지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이라는 것이 기록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재단 앞이나 주반이나 모든 것에서 뭐예요? 성결이라는 것이 썰 것이다. 그날에는 모두 뭐예요? 성결할 것이 말이죠. 홀리하라는 얘기죠. 자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든 소식,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리라자 여기 가난한 사람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요 자 가난한 사람 제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자그 그러니까 야벳 샘 함이 되어있죠 이게 좀그 그 남자인데 그 얼굴 색깔 때문에 일단 백인 황인종 흑인을 갖다 이겨서 아 야벳 샘 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여기서 보면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난입니다. 그죠? 막내 아들이 함의함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난. 그러니까, 여기 함은 막내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 붓, 미스라임, 가난, 그것도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난은 뭐예요? 자, 자, 보면 여기서, 자, 그, 장세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니 포도나무 심었더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함이 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형들한테 와서 어, 형 아버지가 하체를 놓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샘, 그 샘과 야벳이 어, 옷을 갖고 가고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돌아보지 않고 가서 덮어놓고 오죠. 노아가 깨, 깨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진노를 하면서 뭐냐 작은 이들 아이들이 자기의 향한 일을 알고, 막내 아들이 자기한테 한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에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작은 아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막내 아들, 손주, 손주 얘기하는데 그 얘기, 여기 작은 아들 중에 그 원어 중에서는 손주한그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손자도 있지만, 그, 함이 막내, 막내 아들이고 함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가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거 말씀드렸지 막내 아들, 저난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자,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가리아 12장 2절에서 5절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취하기에는 잔이 되게 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오사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갔다가 에오사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문지방이 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거운 돌이 된다.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고의 것을 물리치려고 모이리라. 사람들이 이에루세렘을 저, 저, 진멸하라고 멸망시키려고 올때 그것이 돌이여 무거운 돌이 돼서 무기가 돼서 돌이 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 말탄 사람들이나 말을 탄 자들이나 미치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만 모시고 살면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떻게 고통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 우리, 우리, 우리, 저 우두머리들이 리 우리 우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리암마 힘을 얻었다 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가 왜이 말씀을 했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이 에어사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한나라, 자유한국당 아주 몰라, 몰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와대까지 가서 노숙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초막절을 다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환경 대표도 초막절을 짓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요? 모든 것이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천하 만국이 그들이 우리를 갖다 치러 올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도리어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온 말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느님의 만군의 여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